고 배고프고 딱거지꼴이네 아, 지친다 진짜. 아, 이건 핫도그다. 우와, 종류 많은 것좀 봐. 칠리치즈 바베큐치킨 칠리치즈 바베큐치킨 칠리치즈 바베큐치킨다다다다다 칠리 바베큐 아, 아, 아, 아, 아, 핫도그다. 칠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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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랑 대결해! 응. 그리고 내가 이기면 우릴 인정해줘! 피닉스의 일원으로! 그 꿈,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. 그, 으, 으, 으. 알려드립니다. 각 팀별로 경기에 참가할 두 명의 선수와 엔지니어는 지금 바로 선수 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. 등록시간이다. 챈, 혹시, 나는 아직 출전은 안 되겠지? 안 돼. 어, 역시... 환물 켜지 마셔. 50팀 중에서 12등 안에 단한 명이라도 들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경기라고. 야! 깜짝아! <웃음> 경기하고 싶다. 그 꿈.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. 그... 에어로보 뉴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이현 <이한> 선수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워터캐론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리하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. 음, 이번 신예로 떠오르는 피닉스 팀의 션 선수에 대해 라이벌로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<웃음> 션이요? 그 꿈,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. <웃음> 꺼기꺼기꺼기꺼기꺼기 <웃음> 쓰레기통에나 쓰레기통이나 던져, 쓰레기통이나 던져, 쓰레기통이나 던져버려.